안녕하세요. 이지TV의 이제입니다. 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는 거 있잖아요. 뭐 파워포인트라든지 뭐 이것저것 많이 알려 드리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 목소리를 이렇게 녹음을 해서 여러분들께 항상 알려 드리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만들 때마다 좀 고민이었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들쭉날쭉한 제 목소리 크기와 또 음악의 크기던 뭐제 목소리가 잘 녹음이 되지 않는 그런 느낌들을 여러분들도 아마 좀 많이 느끼시지 않나 싶습니다. 그, 그런 피드백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뭐, 말이 잘 들리지 않는다. 또, 이제 목소리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어, 이런, 이런 건 아니죠.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많이 들어서요. 제가 오늘 거금을 들여가지고 마이크를 하나 샀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쓰던 마이크랑 완벽하게 다른 건데요. 일단, 제가 평상시에 쓰던 마이크가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 짜잔. 제가 평상시 쓰던 마이크인데요. 이 마이크는 필라 건데요. 3만원 정도 했었던 그런 마이크인 것 같아요. 이 마이크로 녹음을 하면 방송용, 무슨 아프리카 TV라든지 그런 방송용으로 되게 적합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도 괜찮은 것 같아서 잘 쓰고 있었는데, 다 좋긴 좋은데, 목소리의 크기가 좀 뭔가 좀 전문가스럽지 않게 그렇게 녹음되는 것 같더라고요. 좀더 좋은 마이크로 바꿔봤습니다. 짜자잔. 아직 안, 뜯었, 안 뜯었거든요?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란 오! 겁나 커! 생각보다 마이크가 되게 큰거 같아요 자 이것을 이제 또 벗겨볼게요 자 지금 이제 껍데기까지 뜯었고 스튜디오 품질의 다목적 USB 마이크라고 적혀있네요 스튜디오 품질의 다목적 USB 마이크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을 이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Yeah, oh, yeah. 아이고, 오 느낌이 생각 상당히 좋아요. 로데 거를 샀습니다. NT USB라고 하는 제품을 샀는데요. 생각보다 목소리 녹음도 잘 되고 그리고 이게 구성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한번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요거 마이크 받침대인 것 같고요. 요거는 뭔지 모르겠네요. 이거 한번 봐야 되겠다. 아, I Love 로데. 이렇게 적혀 있고 음 사용 설명서 적혀 있네요. 요 요거는 도대체 어디서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요거는 이제 USB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잭인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본체 마이크에 끼우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대망의 이야 본체 마이크입니다. 오오 오 생각보다 괜찮아요. 오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쪽에 지금 스펀지가 끼워져 있어서 이것을 한번 빼볼게요. 오. 지 이게 기본적으로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마이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모디오의 음량이라든지 이런 거 설정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가이드, 가이드 사운드, 그냥 이어폰을 꽂고서 내 목소리를 바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네요. 그렇죠? 이제 제 파워포인트 강의를 수준 좋은 품질의 그런 목소리로 녹음할 수 있겠네요. 이야, 이제 많이 컸다잉. 저는 뭐 스탠드를 따로 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그 요거에다가 이제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 좋아요. 이렇게 마이크를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이렇게 해서 마이크를 녹음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워놓고 마이크를 녹음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아아 아. 마이크 테스트 <웃음>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여기 여기 이렇게 했네요. 뒤에 꽁다리 여기에 이 꼽는 이제 케이블 꼽는 것이 있고요. 보이시죠? 원래 있었던 마이크와 그리고 지금 로데 이 마이크를 썼을 때의 음질이라고 하죠? 그 음질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저도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해서 일단 녹음을 한번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부터는 지금 여기 있는 원래 쓰던 이 필라 이 e 마이크와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로데 마이크를 썼을 때 이제 음질이 얼마나 다른지를 좀 파악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해볼 것은 여기 있는 이첫 번째 이 마이크를 써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말하는 처음 원래 제가 항상 말할 때는 이렇게 마이크에 되게 가까이 들면서 말했어요 왜냐면 이게 멀리서 말하면 목소리가 너무 작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까이 대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딱 정확한 기준으로 잡고 이쯤에서 말하는 느낌으로 지금 제가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는 필라 마이크예요 마이크 테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이지TV의 이지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필라 마이크를 활용했을 때의 목소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거 지금 필라 필라로 써 봤고요. 이번에는 로데 마이크를 한번 써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지하게 배우는 채널 이지TV의 이지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파워포인트 디자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 보고 있는 이 마이크는 로데 NT USB입니다. 마이크 테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지하게 배우는 채널 이지TV의 이지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목소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아, 제가 봐도 어, 목소리 녹음되는 그 느낌의 차이가 굉장히 상당한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파워포인트던 뭐 이것저것 알려드릴 때이 좋은 목소... 아, 제 목소리는 아니지만 이 좋은 마이크로 저의 목소리를 여러분께 잘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크... 이거 잘 구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뭐 추천하고 그런것 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목소리를 주로 사용하는 유튜버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목소리에 관련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실 분들은 마이크 나 구매해서 사용하시는거 어떨까 싶네요 이 로데 NT-USB 언박싱이었습니다 앞으로 좋은 목소리를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TV의 이지였습니다 안녕